안녕하세요. 펴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저 생방도 늦고, 어 아마, 녹방 올라갔다 살짝 늦을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제가 5800 3D로 벤치를 한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까 5800X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른 영상과 다르게 저는 CPU의 격차도 볼수 있습니다. 4090 사용했을 때, 과연 4K에서도 CPU 영향을 받나? 이가지고 지금 막, 피 터지게 언쟁을 하고 계시던데, 그거 한눈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RTX 4090의 리뷰인데요 3090, 4090 동일한 모델 제가 갤럭시한테 빌렸어요 3090 SG 그리고 4090 SG 완전 동일한 모델로 보니까 깡성능 확인하는게 의미가 좀 크겠죠 어, 두 제품의 성능 차이를 확인해 드릴거고요 거기에다가 CPU 5800X와 5800X3를 쓸때각 해상도별 차이를 보여드릴 겁니다. 어, 그뿐만 아니라 뭐 DLSS 과연 9세대하고 요번에 나온 4000CG 신형하고 프레임 증가폭이 얼마나 되었냐 차이가 있냐 없냐 그거 확인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선비 및 온도도 확인해드릴게요. 자, 일단 요 표를 보기 전에 앞서 몇 가지 짚어드릴 텐데요. 제가 아마 생방에서 미리 얘기하긴 했었는데 5800 3D를 써도 프레임이 로드율이 좀 떨어지는 거볼수 있다. 아, 그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어, 여기잘 봐요. 사이버펑크인데요. 여기서는 98%죠. 이게 3090 썼을 때예요. 5800 X3D에 3090 쓰면은 90%대 중후반 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옆에는 어? 84%까지 떨어지죠. 프레임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4090은 CPU를 5803 쓰더라도 로드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본 것처럼 그 프레임이 좀 많이 뽑히는 게임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 요건 디비전2인데요. 99%죠. 이거 얼마입니까? 89%죠.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상구치 토탈로는 얼마 차이가 안나서 그냥 계속 100% 찍어준다고 보면 돼요. 넘어가면 되고 아 어, 메트로 엑스더스도 워낙 고사양 게임이고 100프레임도 안찍히는 게임이다 보니까 CPU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5 8 0 0 3D 썼을 때 얘기고 5800X 쓰면 다를걸요? 그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어, 보시면은 5 8 0 0 3D 써도 섀도우 버튼 레이더 같은 경우 로드율 차이가 크진 않지만 2% 이렇게 쫙 유지되는 거볼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어세신 크리드 가면은 뭐 십몇 프로가 차이나죠 이런 식으로 게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4090은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5800 3D 써도 몇 프로 혹은 몇십프가 떨어지는 구간이 존재했다는 걸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뭐 근데 사실 5800 3D나 12900K, 12700K 정도 되면 은제 어 기준으로서는 OK예요 왜냐하면 저는 떨어진 구간이 잠시 떨어졌다 복구되고 잠시 떨어졌다 복구되는 건지 계속 막 80%, 70%가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4 0 0 0 사시는데 내가 12세대 i7 이상 가지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4K 기준에서 그리고 5 8 0 0 3D 샀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아, 승전님 그냥 5800이나 5950은 어때요? 어, 아니면 뭐 14대는 어때요? 이건 좀 이따 대답해드릴게요. 일단 어, 그렇게 봤을 때 3090과 4090의 성능 격차는 5 8 0 0 3D의 CPU를 쓰면 은 무려 82% 4K상도에서 82%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5800X를 쓰더라도 3D가 아니라 7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090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4090이 성능이 좋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타임 스파이 점수도 거의 두배 가까이 나오고요. 조금 웃긴 게 하나 있었는데, DLSS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DLSS 막상 돌려보니까, 아, 요거는 별로 격차가 안 나서, 아마 제가 생각에는 지금 3.0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펑에서. 뭐 드라이버 단에서 안 되는지, 게임에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 경우에는, 여러분이 3090스나 80스나 4090스나 프레임 증가폭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어, DLSS 3.0을 생각하고 사셨다가는 약간 어, 약간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깡 성능이 이만큼 좋으니까 분명히 4K에서는 여러분이 샀을 때 후회를 안할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성주님 DLSS 화질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화질은 확인했어요? 네 확인해봤습니다. DLSS 키니까 펜스에 이렇게 계단 무늬가 확연하게 보이는 걸볼수 있었어요 4090 DLSS 킨겁니다 그래서 어, 화질이 특별히 개선된 점을 저는 잘모르겠더라고요 어, 보시다시피 여기 그림자 반사 효과도 흐릿해하게 보이는 걸볼수 있었어요 DLSS 원래 딥러닝 슈퍼 샘플링 키면은 그 계단 무늬가 좀 심화되는 부분이 있거나 펜스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뭐빛 반사 효과나 아니면은 광원 효과 이런 게좀 흐릿해지는 거 아니면 날씨 효과 같은 게좀 흐릿해지는 거볼수 있어요. 여전히 그걸 볼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화질에 대한 개선도 크게 있는 걸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2.0 적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4000 시즈를 쓰더라고요. 그거는 차이를 못 느꼈다라고 결론을 낼게요. 자 그리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성전님 그 CPU별 차이 이것도 정말 궁금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 지금 좀 이따가 계속 설명한다고 하면 넘어가고 있는데 네, 설명드릴게요. 어, 보니까 음... <웃음> 여러분 차이 좀 많이 납니다. 5800X다가 5800XD 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요구간하고 요구간 비교해보면 되는데 프레임 차이가 제법 나요. 12프레임, 11프레임, 여기는 4프레임. 어, 4프레임 차이 나는 것도 최소는 보면 7프레임이나 차이 납니다. 맞죠? 그나마 메트로 엑스더스는 80프레임도 안 뽑히기 때문에 최소 프레임 40도 안 뽑히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그외 대부분 게임에서는 10프레임 정도 편차와 최소 프레임은 20, 30프레임 편차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결과값으로 보니까 평균 프레임이 8.8% 증가합니다. CPU 바꾸는 것만으로 똑같은 409을 썼을 때 그리고 최소 프레임은 24.3%나 증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화면이 좀 끊긴다고 느끼는 구간은 0.1% 구간도 아니고 평균 프레임 구간도 아닙니다. 뭡니까? 1% 로우 프레임 평균이 화면을 끊긴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그게 24%나 차이 납니다. CPU를 바꾸으로써 4K 해상도에서요. 꽤 크죠? 3090 때는 성전님이 뭐 그렇게 심하게는 테크안 거신 것 같은데 3090은 어떤데요? 3090은 여기서 요구간 보면 되겠죠? CPU 바뀌어봤자 평균 프레임 0.3%밖에 차이 안나고 1% 프레임도 3.8%밖에 차이 안나요. 그래서 이건 민감하면은 뭐 느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이 젠3 정도만 쓴다 그러면은 4K에서는 사실 별로 테크 안 들었어요. 고사양 게임 위주로 한다고 쳤을 때. 물론 로스트아크나 아니면 롤, 배틀그라운드 이런 중사양 게임 하시면은 당연히 여기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고사양 게임 위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3090급의 제품 가지고는요. 하지만 4090은 4K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좋은 CPU를 쓰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계산하는 가장 큰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직 4080의 정확한 성능은 모르는데 아는 분한테 전해들은게 대충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대충 얼마 차이 나냐면 뭐20몇 프로 차이좀 난대요. 정확한 퍼센트는 아직 모르는데 20몇 프로 차이 난답니다. 4K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돈 얼마 들어가야 돼요? 대충 따질 때 100만원 정도 더 써야 돼요. 100만원 그러면 은 20% 성능을 올리는데 100만원 썼으니까 1% 성능당 얼마를 쓴 거죠? 5만원 쓴 겁니다. 5만원 단순 계산하시면 돼요. 이걸 그냥 백분율을 계산해도 이거 300만원짜리니까 1% 성능에 3만원입니다. 어느 쪽에 계산하든 1% 성능이 꽤큰 비용을 소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최소 프레임 24 차이 난다 쳤을 때 얼마 칩니까? 120만원치 손해본 거고요. 평균 프레임에 봐도 9% 프레임 아니 9% 정도 되니까 5,945, 45만원치 손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CPU를 여러분 5,800, 뭐 5,700, 5,600 이런 거 가서 평균 프레임의 10% 정도 손해를 본다면 은 사실상 그래픽 카드 비용에 투자한 거를 50만원치를 손해본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죠. 얘들보다 게임 프레임 좀덜 나오는, 1,700이라든지, 1,900 같은 거. 물론, 1,900 레모버 빡세게 하면은, 얘네보다 조금 더잘 나오긴 하는데, 자, 오버한 건 얘기할 줄아시다 일단. 이런 놈들 생각했을 때 어때요? 당연히 얘들도 10%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4K에서도 50만원치를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나는, 기존 제품을 재활용함으로써, 똑똑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4 0 9 0급을 쓴다 그러면 은 그래픽 카드 성능 차가 꽤나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50만치 손해봤다 쳤을 때 이게 과연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물론 여러분의 기준에 다른 거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3세대 얼마에 나온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 중고로 팔아먹고 13세대 넘어가셔도 여기서 에 손해보는 것보다 덜 손해봅니다. 그거 장담할게요. 가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규 구매자는 어지간해서는 13세대, i5 이상급의 K버전, 거기에 4.0.9을 0, 0 가셔야 4K에서도 별로 손해를 안볼 것으로 봅니다. 기존 사용자는 12,900, 뭐 12,700 정도면 은 별로 크게 손해 안 보고 4 0 9 0쓸 거고요. AMD 사용자는 5,800X 3D 쓰시는 분들만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착각하면 안됩니다. 이거 메모리 오버하고 찍은거예요 메모리 얼마 오버했는데요. 3700에 CL18 그냥 국민오버정도 하긴 했는데 여기서 더여봤자 프레임 얼마 안 올라가는거 여러분도 아시죠? 1%정도 더 올라갑니다. 더여봤자 그래서 램오버하고도 이 정도 차이가 나버리니까 CPU의 중요성이 좀더 커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QHD하고 FHD는 얘기도 안했잖아요. 얘네는 더 심해요. 한번 봅시다. QHD에서는 어? 성전님 5800 쓰니까 3090 대비 30%밖에 안좋아요 4090이 아 이거 의미없네요 라고 얘기하실거예요 근데 이거를 5800 3D 쓰면 어떻게 될까요 60%나 차이납니다 그래서 좋은 CPU 쓰면 QHD에서도 4090 가는거 의미가 있다는거예요 물론 이렇게 높은 프레임이 게임한는데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만 일부 게임은 최소 프레임이 워낙 안나오니까 QHD에서 4090 쓰는게 의미가 있겠죠 어떤 게임이요 지금 보는 이 어크 오디세이 같은거요 이런 거는 3090 쓰면은 사실 최소 프레임 40도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메트로 엑스더스 같은 경우에도 30몇 프레임 밖에 안 나오니까 4090으로도 불편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QHD에서 3090 가는 게 당연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좋은 CPU를 쓴다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볼만 하죠. 이런 진짜 초고사인 게임을 한다면요. 프레 h d 는 어떤데요, 성전님 아씨, 레 h d 는 솔직히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CPU 좋은 것썼는 40% 차이 나는데요. 아니, 사실, 3090으로도 대부분 게임 프레임이 이렇게 잘 뽑히는데, 굳이? 굳이? 굳이라고 생각해요. 어, 굳이, 3090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나는 144 모니터, 어, 최소 프레임도 거의 100 정도 방어되게 쓰고 싶다 하면은, 4090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아닌 이상은, 사실, f 시드에서는 4090은 좀 오버가 아닌가. 여러분, 이 그냥 3070이나 3080 정도 쓰시고, 약간의 옵션 타입을 통해서 원활한 프레임 뽑고 쓰는 게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CPU를 쓰더라도요. 눈에 딱딱 보입니다. 아 어, 그리고 CPU에 다른 이제 QHD, FHD는 성능 격차가 더 커져요. 여기서는 뭐, 그래도 8.8%, 24.3%였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평균 프레임도 25% 넘게 차이 나고요. 최소 프레임 30% 정도 차이납니다 FHD도 어, 마찬가지예요 평균 프레임 30%, 최소 프레임 30% 정도 차이납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CPU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FHD쯤 되면 3090도 CPU 영향을 크게 받아요 10%에 24% QHD도 적게 받다니 못하겠죠 왜? 1% 프레임,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고그 구간에서는 10% 정도 차이나니까 여기 여기 급에서도 CPU는 중요하다 봐야 되겠죠 여기 위에 급 가면은 CPU가 비교적 덜 중요한데 그거는 3090 얘기고 4090은 여기서도 CPU가 중요하다 라는 거볼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최종 프레임에서 평균을 내서 성능 차이를 보여드렸는데 게임별 프레임 평균 보면 다르지 않을까요 하실까봐 미리 계산해놨습니다 게임별로 보셔도 4090하고 3090은 보시다시피 70%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4090하고 3080도 82% 그리고 3090하고 3080은 원래 얼마 차이 안납니다 제가 여러분 3090 산다 그럴 때 자꾸 말리는게 80 쓰셔도 그뭐 4K든 프레시디든 10% 안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굳이 너무 좋은 모델로 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3 0시0 c 할때는 그냥 80 정도에서 멈추면 시 됩니다 cpu 별 차이도 이렇게 프레임을 계산해 놨는데 4K 기준 5800X 3D 가면 은 5800X 보다 9% 좋다. QHD에서는 25% 좋다. 프레시드는 33% 좋다. 최소 1%는 24, 33, 32로 어느 구간이든 최소 1%는 차이가 크다. 5800X 3D가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최종 평가를 보자면 은 409은 성능을 잘 뽑아줄 수 있는 4K에서는 유의미한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다. 4K 해상도 모니터 쓰신다면 거기다 4K 100프레임 144프레임, 120프레임 이런 모니터 쓰신다면 은 진짜 3090에서 넘어갈 만한 값어치가 있는 좋은 제품이다. 포켓를 쓰지 않고 QHD 환경에서 4090쓸 때는 그러면 안되나요? 아니요. 뭐 울트라 와이드 쓰시거나 아니면 좋은 CPU, 1 2 7 0 0 k 이상이나 5 8 0 0 x d 이상을 쓰실 때는 가볼만해요. 하지만 CPU가 그릴 때는 솔직히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격차가 30% 정도로 확연하게 줄거든요. 이런 좋은 CPU 써야 60%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 4090을 프레지 단계에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이거는 동남미가 심한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cpu도 낮추고 글카도 낮춰 가지고 좀 가성비 있게 쓰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합리적 인 구매를 하시는 소비자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여기서는 진짜 4090은 좀 오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평가는 예상보다 잘 나온 그래픽카드 4090 ti로 분명히 뒤통수 맞을 것 같지만 컷칩이라서 그래도 사볼 만한 제품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아참참아전력소비량이 100정도 더 증가했는데도 온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팬속이 8% 가까이 낮게 나오는데 6,8% o c 돌려봤을 때 그래서 온도에 대한 걱정은 4090은 할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은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요 생방에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저의 4090 그리고 3090의 성능격차 CPU별 성능격차를 리뷰하는 걸 어,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실구매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번은 13세대 CPU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아참 아 지금 영상은 끝났는데 쿠키 영상으로 그 5800X랑 5 8 0 0 3D 썼을 때 4090의 프레임격차 4K 기준으로 영상 올라오니까 그걸로 맞아 확인해주시면 좀더 제 영상에 신뢰가 가겠죠. 쿠키 영상 있습니다. 진짜 마무리 지을게요. 바이바이